도견무스야! 오! 오 라스터가 있어! 거스터예요 거기다! 거기! 금갈비 금날비!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야! 해산물 파티다! 해산물 파티! 이서을를 훅! 하고 날릴 수 있는 분들을 보였습니다! 아이키 나와주세요! <목사> 네. <목사> 호텔리겠다! 어. 어. 근데 우리랑 대결해야 돼요! 7대 2입니다! 진발하는데요 오늘 위가 춤을 들어왔습니다. 우와! 들어갔어. 와. 자, 한이 들어가야죠. 아니, 그리고 일곱 명이 한꺼번에 짜나라 니까또 금세 없어져 초반에는 쑥이 빠를 수 있어요. 후기. 요 뒤에 지구력이 있어 가지고. 좋은 걸 갑니다. 오지마들어오지 오! 지마뒤지마뒤지마 야, 빨리 웨이브해. 배트 되게. 거기 하지 마. 아, 이게 시작이지. 지면 저팀 나갈 것 같아요. <웃음>